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은 턱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내가 턱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았다면 오늘은 어,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막 턱에 무리가 갔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어, 상악을 그러면 어떻게 상악과 하악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고 어, 그것을 다 했을 때에도 이제 힘이 들어가는 경우 그것은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 우선 턱을 아래 턱에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우리는 문제가 여기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을 실제로도 그렇고 어, 턱을 과도하게 내리거나 힘을 주게 되면 후두가 눌립니다 어 후두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후대는, 후두는 성대를 둘러싸고 있는 큰 근육입니다. 음, 사실 소리는 성대를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거지만 그 성대를 감싸고 있는 근육도 있어요. 무슨 연골 무슨 연골 무슨 연골 제가 후두 강의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거를 다 총체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게 후두고 이목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 근데 이제 이 목 안에 있는 것인데 성대랑 후두랑 뭐 아예 따로 놀수 있는 그런 구조라기보다는 어 두께가 밀접하게 같이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후두가 영향을 받으면 성대도 같이 눌리거나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어 후두에 대한 강의도 정말 많죠. 음 그래서 이제 후두가 중요하고 후두를 내려라 뭐 이런 강의들이 많이 있는 건데요. 어 그렇듯 턱을 이렇게 내리면 후두가 여기가 이렇게 목이 짧아지면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음. 어, 간혹 후두가 노래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셔서 노래를 하시는 분들은 그 후두를 내리기 위해서 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때 턱을 내리기도 합니다. 턱을 내려서 후두를 내리고 뭐 침을 삼켜서 그 자리를 찾는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연습의 과정일 뿐이고 그 상태로 노래를 계속 지속하기에는 좀 발성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불편하고요. 또 그렇게 노래를 하면. 그래서 어 턱을 과도하게 내리면 아무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발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 극단적으로 턱을 내리는 연습을 통해서 찾아가는 소리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 제가 지금 이턱 시리즈를 통해서 문제를 삼는 그런 음들은 우리가 편하게 낼수 있는 음도 턱 때문에 못 내는 거, 그리고 고음으로 올라가면서 너무 턱 때문에 방해를 받는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음. 후드는 사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이렇게 있을 때, 이때가 가장 편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때 편안하고 과도하게 이렇게 올리지 않으니까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말하듯이 노래해라 뭐 이런 것 말들이 있는 건데요. 어쨌든 너무 과도하게 턱을 내리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보세요. 턱을 입을 열어야 할때 아래 턱을 가지고 아 이렇게 소리를 내면 겉에서 보이는 입 모양은 크죠? 하지만 입 안에 있는 공간도 클까요? 그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는 보이는 입보다 속에 있는 입이라고 하죠. 속 공간이 더 중요하거든요.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성당이나 이렇게 층고가 높은 아치형 공간에 들어가면 소리가 잘 이렇게 울리죠. 그거는 돔으로 뚜껑이 잘 이렇게 동그랗게. 공명점을 만들 수 있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입모양도 아치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입안의 공간을 이렇게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만 이렇게 연다고 해서 무조건 아치형이 잘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굴 같은 데 가더라도 입구는 막 엄청 커요 근데 안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사방이 다꽉 막혀있는 납작한 공간이면 그 동굴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어. 그러니까 어, 보여지는 입의 크기보다는 사실 입 안의 공간이 더 중요한데, 어저 사람 입 엄청 크게 잘 벌리면서 소리 잘 나는데요? 어, 선천적으로 입 공간을 잘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쩌면 그분들입 공간이 좋은 상태에서 입 앞에가 크기 때문에 소리가 잘 나는 거지, 어 그냥 입만 이렇게 연다고 해서 소리가 잘 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웃음> 그리고 우리는 어, 선천적으로 입속 공간이 좋고 이 구조가 좋으면 노래를 잘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찾아보고, 연구하고, 레슨 받고 공부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발성의 문제들이 더 많은 어,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 노래를 잘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점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어, 이제 생각해볼게 그러면 입을 어떻게 도대체 열죠? 제가 첫 번째 강의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아래턱을 만약에 3cm를 열건데 그거를 1,2cm만 열고 그 나머지 1cm를 위턱으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거를 이렇게 열었던 거를 좀만 줄이고 그만큼은 위로 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위턱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죠? 어금니, 앞니부터 어금니까지가 다 위턱이라고 했죠? 그러면 위턱으로 채워야지 하면 같이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집니다. 네. 아래 턱을 열면서 영국에도 열면 되잖아 어 그냥 편하게 나위턱 그런거 신경쓰는거 싫으니까 신나게 열고 영국에도 열면 되잖아 그건 과연 쉬울까요 어, 엄청 부자연스럽고 아까 말씀드린 후두가 눌리기 때문에 뭐 저음은 어떻게 어떻게 소리가 날지 모르겠지만 고음으로 가거나 소리를 지속적으로 끌거나 이런 부분에서 어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가 납니다 물론 자기 만족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엄청 막 때려 부수는 소리고, 파워풀한 느낌이 자기는 느낄 수 있어서 만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어, 이렇게, 프레쉬한 느낌을 받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사양을 이용해서 같은 입 크기를 만들고 싶다면, 어, 물론 자로 잰 듯하게 딱 쟀을 때는, 입 크기가 그렇게 똑같이, 완전 똑같은 크기로 열리진 않겠지만, 공간은 훨씬 좋아진다는 점. 어 그래서 내가 상하게 하, 상, 하하게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같이 이렇게 열면서 입공간을 찾아가자 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어, 말이 좀 빠르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까지 내가 했어 근데 했어는 반말인데 <웃음> 했어요 근데 힘이 그래도 들어가서 잘 안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둘 중에 하나일 확률이 큽니다. 어, 그냥 어떤 음을 내더라도 턱으로만 힘이 많이 들어가서 노래를 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힘을 쓰면 그냥 여기로 막 잡아서 힘을 내야지 이렇게 써야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 호흡을 어, 호흡의 힘도 잘 감이 안 잡히신 분들이 많으실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음. 어쨌든, 노래를 부를 때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힘을, 어, 이 위쪽으로는 가볍게 좀 릴렉스한 상태를 만들고, 어, 이 단전 밑으로 하체까지는 좀 단단한 느낌으로, 어, 그렇게 복식호흡을 통해서 좀 자연스러운 소리를 뽑아내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냥, 가지고 있는 힘은 좋아서, 목청은 좋아서, 어나 호흡 잘 없어도 그냥 소리 잘 나는데 하시는 분들이 턱으로 힘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은 턱에 힘을 빼고 노래를 하라고 이제 어떤 솔루션을 주고 연습을 시켰을 때 소리가 잘 안나고 막 삑사리가 난다거나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겠죠. 어 턱에 힘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다음 강의 설명을 좀 드릴 거지만 뭐 추잉을 하신다든지 껌 씹는 것처럼 하신다던지 어, 턱과 이 목과 다 가슴, 어깨 이런 데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렇게 돌리면서, 어, 아, 아, 이런 식으로 손을 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신 분들은 박자대로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게 아니라, 아아아아 이렇게 돼야 될수 될 있거든요 이 힘이 빠지면 도대체 이 힘을 내가 뭘로 메꿀 것인가 호흡이 해야 되는데 어, 호흡을 지탱하는 방법을 쓸 줄을 모르니 힘을 여기로밖에 줄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게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그러신 분들은 내가 호흡을 좀잘 다져야겠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호흡은 어느정도 내가 사용하면서 너무 과잉되게 이쪽까지 같이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 어, 이러실 거예요. 그분들은 간단해요. 앞에 전자보다는 조금 더 편하실 텐데 어, 노래를 하면서 상체를 좀 많이 움직여주시는 그런 연습을 하면서 노래를 해보세요. 턱 자체의 힘을 빼겠다. 여기 자체 힘을 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발성적으로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좀 이렇게 상체를 많이 움직이신다든지 좀 풀어주시면서 하지만 만약에 앞에랑 똑같이 박자대로 가신다면 좀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호흡을 호흡에 어, 좀더 비중이 실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그 힘을 메꾸기 위해서 턱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본인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턱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턱도 해결이 되면 진짜 진짜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내가 이 힘을 빼면은 당장 어 그니까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왜힘 본인 힘이 엄청 좋아 그리고 목청도 좋아 막 신나게 노래를 불러 근데 거기서 더이상 발전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좀 노래가 이렇게 흐르듯이 가고 어 턱에 힘을 안주면 파워풀한 소리가 나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성악가를 흉내낼 때막 뭐 이렇게 하시죠 근데 성악 하시는 분들은 레슨을 받을 때 보면 턱에 힘을 주라고 레슨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저도 성악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악과는 정말 이게 신기한게 막 호흡으로만 엄청 채워서 막 겨드랑이에 막 땀날 정도로 호흡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여러가지 방법들로 이 위쪽으로는 정말 막 초점 생각해라, 길를 가늘게 잡아라 절대 고음에서 넓어지면 안 되거든요 어, 진짜 릴렉스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마이크 없이 부르는 엄청난 성향이 생기죠 요즘에는 뮤지컬 넘버들도 성악 발성의 기초에서 부르는 넘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남자 여자 어, 막론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성악 발성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힘을 줘서 성악가처럼 막 두꺼운 소리를 내야지 그것이 이곳에 있는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내가 여기에 힘을 풀고 호흡의 힘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진짜 그 느낌이 엄청 카타르시스를 느낄 정도로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호흡이 약하신 분들은 호흡 강의도 찾아보시고 제 강의에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하시면서 턱에 힘을 빼는 거를 방법들 여러가지를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 턱 시리즈 3편에서는 어 그러면 턱을 릴렉스 할수 있는 연습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랑 같이 간단하게 어 쉽게 연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3탄까지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강의도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어, 도움이 되셨다면 <웃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언제나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